제323조 과실수칙권 제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제2항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재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위할 수 있다.